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여수에 문어 출처 왔어요 여수 레드폭스 타러 갔어요 폭스선단에레드폭스 오늘 날짜가 6월 12일입니다 금요일 물때 1 3물 만조가 13시 37분 1시 40분 정도 되고 간조가 7시 50분 8시에서 1시 반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계속 날물이네요 두 종류는 날물이긴 한데 문어는 그렇게 물대를 가리지 않는 녀석이라 계속 미루다가 미루다가 작년에도 이맘때쯤 돌문어 시작했던 것 같은데 두 종류를 봄 갑오징어 하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올해는 봄 갑이 건너뛰고 한치에 이른 탐사 나갔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이제 비로소 돌문어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들내미하고 왔는데 재밌게 놀다 가겠습니다 그냥 응, 나가 정말 아. 하기 위놨어 오늘 20호로 시작하는 거야 아빠 나는 아예 티비가 안 붙어 붙었는... 아빠가 아빠 해줄게 자채비는올로그거기 보면 문어 도래가 있어요 그거에 경심 12호 30cm 위에 핀 도래 처음 얘기는 파랑색 한번 해볼까요? 앞자기 얘기하고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그죠? 이쁘게 이쁘게 사이즈는 제 손이 커서 비호가 되실지 모르겠네 날개 부분이랑 대부분 이, 여기가 축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자기 얘기 하나 달고 저 루트 문어 얘기 고추장 그리고 아침에는 반짝이를 달지 않겠습니다 아직 없으면 이 방법 저은거 방법 써보다가 그때나 좀 달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뭘 달아줘야 되나? 색동 한번 해, 써볼래? 이안 좋은 것 같은데 야 작년에 색동 핫했어 색동 납작이 기 그리고 여수에서는 금박이 핫하다고 하던데 아들은 금박 모짜르트, 옥수수, 고추장. 어, 아들레미 로드는. 반낙스 페스타? 이거 3만원짜린데. 3만2천원인가3만5천원인가 3만 내일도 이거, 4만원대인가? 3만원대 주고 샀습니다. 두개다 갖고 왔네? 이거는 두개 갖고 왔어. 잘했어. 오늘 한 사람 먹었지, 뭐 확실히 하는데? 아들, 아빠 오늘 잠 하나도 못 자가지고. 아들이 아빠 케어해줘야 돼. 주무시려고 하면 잠자주 말라고. <웃음> 야. 잠.. 잠을 안자 아빠 저트낚시 좋아해 서 없어 아들 와.. 어? 아침 피딩 다 지나갔어. 음. <웃음> 오늘 해부 때문에, 어, 출항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주문하십니다. 파이팅 넘치게 한번,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들, 원줄은 항상 팽팽하게. 그냥 물에만 열어놓으시지 물 밸브 물 채우라고 하시네? 물통 한번 잘 보세요 그거. 4개 뜨는 데가 바닥 쪽 바라보기 해서 나도 이제 안구멍에 아, 신발 다 줍니라 물고봐도 일 하고 채우 어어 그럼 원래 문어도 흔드는 액션이 필요한데 성태는 아직 <웃음> 해보니까 열심히 흔든다고물어가부러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다어다어 불어, 불어, 불어, 불어, 불 제가 여기 용기 종기 다몰려있네 여기 근 20m 수심이 조금 있는 데라 자, 히트 하셨다. 수심이 조금 있는 데라 추를 2 0보에서 히트 그래. 히트 아, 에! 떨어졌다. 아 아쉽다. 챔질을 챔질을 안해서 그래 챔질을. 어 챔질 세게 해 다시 내려. 아쉽다. 괜찮아. 그 그러,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어 그러니까 홍태 집중해 물어있어 물어있으니까 집중해 어, 잡으신거야 잡으셨다 아들 일단 챔질하고 보는거야 알았지? 그 느낌이야 어그 느낌이야 그 느낌 에이 아니야 아니야 밧줄이야 이거 큰났다 <웃음> 아싸. 탈출했어. 바늘 제대로 있나? 그래. 그렇지. 천천히. 릴링만 똑같이. 올려, 올려, 올려. 감기잖아. 감긴다, 아들. 안 감겨. 안 감겨.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나, 나, 나, 나, 어. 이쌰이쌰이쌰 바출이야. 아, 어. 아빠 탈출 잘해. 그리고 이거 드랙을. 아니나 왔다. 이거 남자기 내려. 어장출 있다, 어장출. 어장 어. 아, 저거, 저거 한 아, 미림 그렇지, 그렇지.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걸림이라고 생각하면, 빨리, 선바를 눌러서 느슨하게 해준 다음에, 위아래로 부드럽게 탁탁 하면 잘 빠져. 히트. 어, 떨어졌네. 오늘 히트 색깔은 고추장이네. 가끔 가 얘기 바꾸고. 너무 어려워. 여기가 너무 큰가 봐. 아, 빠졌다. 첨질 안 했지? 첨질했어? 어. 뭐 조개껍데기나 그런 걸 수도 있어. 네. 이거 손이 나왔었는데 손이 나온다. 그가 원래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거야 <웃음> 아그 샤크리 저기 뭐야 흔드는 액션이라고 하는데 아, 열심히 흔들어봐 어 아들 그 납작이야기로 입술 두번 받았다? 잘 잡으시네 아 괜찮아요 아우 어, 날씨가 너무 좋다 아우 어, 되게 시원하잖아 그래 그래 천천히 천천히 가봐 천천히 어,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가봐요 그렇지 그래 뭐마 이렇게 하는거야 <웃음> 야. 어. 제대로 하는데? 이거 그 분어랑 <웃음> 어. 오늘 만져봐 그러게. 알았지? 알겠어. 어. 안 물어. 아들. 네, <웃음> 응. 그 손맛이야. 거 할지, 네. 이게 작아도 힘이 그렇게 세. 아버주면 엄청 큰데 오, 이게 다리를 쫙 벌리고 나와서 그래. 세게 감으면 오다 떨어져. 세게 치고 천천히. 어. 일정하게, 천천히 일정하게. <목소리> 내 아빠 가르쳐 주고 아빠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 <웃음> 네. 오늘 아빠 대신 나들이 잡아주면 되지. <목소리> 한 마리 잡았어. 아 그래, 축하드립니다. 그냥 묵직해, 통발같아 음이... 아, 또 이거... 같은데? 성태야, 내리지마봐 감아봐 네? 에이, 오, 어... 빡센데? 이거 <웃음> 한마리도 못잡고 채비만 털리네 이거 헌태야 지금 그자리 피하는게 좋겠다 내 자리? 아니 잠깐 들어 올렸다가 어..거기 걸려 어 지금쯤이면 내려도 될거야 아니 납작이 안썼는데? 안 썼어 내가 납작을 한번 두개 써볼까? 쓸데없는 소리 해줘 <웃음> 두개 썼다가 털리네 아빠는 <웃음> 좌절 <웃음> 오는 시아 큰일났던 이거 내리자마자 안돼아 이거 봉돌이 올리면 안터지나오는데 어? 통발인가? 어, 이야, <웃음> 손만 끝내준다, 이거. 와. <웃음> 어디야 손톱이 약한 게 아니고, 가까이서 어디를 눌러야 제일 힘이 적게 들을지, 그걸 생각해봐. 그래, 가까이 눌러랭이그 소리야. 안 물더라고? 어? 안 물더라고? 야, 어 어. 근데 지금은 또 모르지. 아들 밑걸렸을 땐 이렇게 버티면 부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오면 세대 챙기고, 혼자 와도 두 대씩 챙기는 거야. 오, 뭐야? 오,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일, 일단 대충 감아 봐. 아들, 내렸다 올렸다 부드럽게 줄 풀고, 그래 줄 풀고 올렸다 내렸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그래 풀리지? 이제 가만 봐 뭐야? 빠진다니까 얘는 바늘에 미늘이 없어 그 기본만 알면 돼, 돼. <웃음> 아이고 이제 한 마리 왔네 아아 <웃음> 예, 한, 네, 한 마리 잡기 힘듭니다 베이직하게 해야 되는구나 야 진짜 <웃음> 야 이거 그래 일단은 담자 어? 아들 일단은 담고 나중에 살려주세요 아들 뭐하려고? 아 너 그거 감잘 모를 텐데? 그냥 던져.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할아버지는 키지 앞쪽으로 조금 던져야지. 앞으로 좀 던져봐. 어, 아빠가, 아빠, 아빠가 풀게, 아빠가. 어. 아빠가 풀게. 이, 이, 이쪽으로 주세요. 제가, 제가 풀게. 아니 죄송합니다 잘봐 엄지손가락으로 눌러 스프를 여기 썸바를 누르고 스프를 눌러 그리고 앞으로 얘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던지는데 이스프를막 돌겠지? 그러면 엄지손가락으 살짝 대고 있는 거야 거꾸로 돌지 않게 슬쩍 앞으로 이만큼만 던지 거야 이만큼 걷어서 해봐 이건 실전에서 야 그렇게 게을러서 아무것도 못 배운 엄마 이거 그거 하다가 조금 조금씩 늘는거에요 이렇게 아유, 가급적이면 채비가 짧은게죠 그렇지 좀더 감고 좀좀더 감아 좀좀더 감아 어어 어. 그렇지 좀더좀더 좀 더. 그렇지 됐어 이렇게 발을 누르고 맞다, 맞다. 맞다. 어우 혼자 다져으시네 저렇게 잡으시니까 제가못 잡지 <웃음> 그렇지 와 진짜 잘했어 엄청 잘한거야 그게 조금 조금 1m 2m 하다가 계속 늘어 어, 어, 저, 저, 보시면 안 돼요. <웃음> 어, <저>. <웃음> <웃음> 뭐냐? 어. 어장줄이야? 어, 잘하고 있어. 그거거든. 아들. 어장줄 같아. 어, 어장줄이면 들었다가 내렸다. 어,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선바 누르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 아주 좋네 오 뭐야 이게 5미터나 던져? 나 아빠를 이렇게 놀래키면 안돼 왜? 원래 처음 신고식이 그런거야 쉬우면 뭐 다들 쉽게 어. 라이트하게 해보겠어오 잡으셨나? 어, 좋아 채빈 줄이 좀더 짧은게 짧은 더 유리하겠지? 내가 예상한건 최소 4시까지는 하냐고 그렇게까지는 하네 어? 뭐야? 봤지? 네? 후두둑했어 <웃음> 낚싯대가 <웃음> 후두둑했어 후두둑 아챔질할 아. 아. 어 아들 그렇지 아 괜찮아 어. 불었어? 선바 누르지 말고 위아래로 톡톡 해봐 그렇지 부드럽게 부드럽게 오 큰거 잡아줬어 와우 사이즈 사이즈로 저기로 줬구나 어? 아니구나 <웃음> 나봐 아들 야꽉꽉했다 이거 어? 수, 수초 같은데? 수초? 갑자기 어? 갑자기 그 갑자기? 아, 아들. 응? 너 이거 물어였네. 어. 내가 잡았어. 어 그래. 아무튼 내가 잡았어. <웃음> 이게 바로 돌에 붙은 거야. 그게 돌에 붙은 거야. 내가 뗄게. 네가 떼지 마 그러면 아빠 릴링까지 해 줬는데. 어? 아니아니 아냐 어,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웃음> 동정표 <웃음> 야 그게 저기에 붙었던 거다 뭘? 어, 아니, 어 근데 그러니까 근데 원래 되는데, 안 약간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딴짓하지 말고 집중해서 챔질 잘해, 잘해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웃음> 지금 내렸는데. <웃음> 아들이 3이네. 어. 빨리. 알았어. 저기 난리 났네. <웃음> 오, 살았어. 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오, 다 살았어. 오! 어? 어, 뭐 야! 이거 야! 너 크다 어 크다 근데 야! 았어 야! 야! 야! 야! 갈수 있겠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만 돌릴까봐 야이 강아지도 아니고 물긴 뭘 물어 아빠는 자꾸 말해 아, 아 <웃음> 이상하게 아빠 물어 말으면 섭취된다 이렇게 타이러버처럼나 나 처음 갔을때 있잖아 응. <웃음> 그때처럼 되게 빠지잖아 빠가니 네 여복을 못다 가는 것 같아 그래 4대1, 어 그래 뜰때또 어떻게요? 잡아먹는다 이게 이럴 때 뛰어놔야 돼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어, 지들끼리 뭐... 막 싸우는 거야 이거 잡아먹고 다리 뜯어먹고 막 그래 어 응? 저한테 좀고 있어 어, 지들끼리 막 무너는 그 습성 때문에 큰 녀석들 잡으면 양파만 같은 데다 각각 담아야 돼 똥뻥 애기! 오, 사이 좋아. 오. 와, 이, 이게, 이게 진짜. 처참한 거예요, 이게. 양쪽에서 막 잡아내고. 근데 아빠 하드 빵을 쳐봐가지고. 내 초탈했어. 아싸, 크다. 이래서 선수 옆에 타면 안 되는겨. 아마가 질만 해요. 혼자만 잡으셔. 어, 어, 봐. 어우, 야, 너꼭 낚시꾼 같다. 이거 아들내미한테 승부욕 생기면 안 되는데, 이거 아들한테 4대 1씩이나 되는데, 이거. 돈바리면 큰거 들어있다. 저거 와, 저건 엄청 무거운데, 어, 히트. 야 이, 이건 담을 만하다. 히트, 어 그래 히트, 어 이건 담을 만해. 그래, 요, 요거는 먹을 만하다. 자, 어? 저 지금 이왜 안빠져 죽게 상켰나 봐? 대가리 잡아 대가리 <웃음> 네? 아예 알겠습니다 대가리 잡아야 되겠죠 예예 예. <웃음> 요거는 300 되겠다 어? 야애기빨 와... 진짜 늑대기다 이거 저뭐통발이나 항아리길 바라는데 아 진짜 들어있거든요 여기 히트! 오, 크다! 와우! 오, 펌핑질 면 이거 7 8 0될 텐데? 펄, 펄 아니, 와. 7 8 0이안 됐네. 이정 <웃음> 그 <정도? 웃음> 아들, 나 승부를 걸겠어.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해? 히트! 왜? 네. 아, 쌍납자기의 위력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우 내가, 내가 납작이 이거? 어... 그래 이까어 어, 그래 오. 괜찮아? 오, 어 잡은 거야 그거. 아 양쪽에서 정말. 어? 풀어주세요. 잠시만요. 자, 됐어. 자 쓰레기와 이 바늘은 아빠가 해줄 테니까. 어, 글쎄, 시간 잘 가지. 아침에 출항 안할땐 시간 안 갔는데, 지금 잘 가지. 아빠, 한 마리 왔어. 아들, <웃음> 릴링은 천천히. 너무 작다, 이거. 아. 어? 큰일 났다, 아빠. 인드세 말이다. 어? 좋은데? <웃음> 제가 잡으면 옮기는구나. 아, 반찬이 좋네요. 여수 도시락은 바차 드죠 맛있어 아들? 선태야 선사에서 먹는 밥 꿀맛 아니냐? 아 빨리 먹고 빨리요 천천히 먹어 맛있는 밥은 빨리 먹는게 아니야 히트 참잘 잡으신다 아. 해주잖아요. 아,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잡으시지? 내가 자리에 겸손까지 하시고 다 갖추셨네. 아 이거 세마리로 꼴찌네요. 오늘 이거 꽝조사 타이틀을 어떻게 봤나? 이거 내리자마자 성태살이라서 그래. <웃음> 화나가지고 물었나봐요? 예, 그런가 봐요. 왜 때려, 그러고서. <웃음> 어, 그래. 빨리 빼줘야 돼. 어, 거, 거길 잡아. 그렇지. 에이, 바보. 대가리 대가리 왜 없어? 꽉 집어야지. 오, 놓칠 뻔 했네. 참질도 안했는데? 어? 아 떨어졌다 어떻게 잡은건데 아 역시 첨질을 안하니까 설태야 어, 아빠 떨있어 어때요? 어때요? 어때요?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들어가서 자 어. 안에 들어가서 자. 들어가서 어어 자도 어. 돼어 조금만 자고 나와 얼이 웃네. 막번에 좀 많은 거 하나. 장내요 <웃음> 제꺼는 되게 큰거 나왔어요. 어. 700, 800 달러. 어, 이거 다 먹을 만합니다. 7, 800이요? 네. 와. 어 오. 오. 여기서 할거야? 아니 아빠랑 자리 바꿔서요? 응 어? 얼마 안잤어 3 0분 그동안에 아빠 두 마리 잡았어 오우 뒤에 잡으셨어 뒤에 잡으셨어 뒤에 뒤에 2 k m 짜리2 k m 짜리 나왔어요? 와 어떻게 2 k m 짜리가 나오지? 와우 2kg짜리 나왔대, 소태야. 소태야, 노란색 띄고 고추장 달아봐. 고추장. 선바 누르지 말고 채방을. 이거, 이거, 이거 아빠 거. 차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나고 싶다 아 나도 안 돌려져? 천천히 떨어졌네 오우 크다 오우 아니야 <웃음> 야그다 먹어도 되겠다 어이고보고다 네가 했으니까 잠깐 내가 내가 아, 치사한 놈, 이거. 아빠가 지껏 빼주고 있는데. 응. 오, 야, 저랬어. 네. 됐어. 바꿔, 방금. 당장. <웃음> 나 처음에 뒷걸림인 줄 알았어. 성태랑 아빠랑 지금 애기가 거의 비슷해. 아 성태도 이제 파우기어를 하나 장만해줘야 되겠는데? 네, 네. 그건 7.2 대 1이야. 바닥에 붙은 거띈 거구나. 바닥에 붙은 거띈거요 어. 아빠가 너 챔질할 때 힘세를 봤거든. 끌림처럼 그랬다가 버티고 있으니까 떨어졌어한 마리 잡아보니까 어때요? 손맛이 지기지 큰가? 아, 저 뒤에 상태 2kg 짜리면 니 팔뚝만 해. 어, 발이... 발이 길어. 아, 2kg짜리 한 마리면, 뭐냐? 왜? 또안 풀려? 왜 이래지? 이거 릴 자체에 문제가 어, 있어. 어, 자, 릴 들고 있어봐. 가만있어봐. 이거 또잘되는데 이게 이거 우리 를들 못쓰겠는데 어모나낚시 최고 난이도 섬치기 근데 미끌림 없는 지역도 있어 이외로 그거 감았다 내렸다 감았다 내렸다 이봐 감... 현재 시간 9시하고 22분입니다 여기서 그 도착기까지 한,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비되거어요 30분에 마무리하고, 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아들, 아빠가 이걸로 할게. 베어링이 안 좋구나. 이건 어쩔 수 없다, 아들. 이거. 어, 마지막을 불살라.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어 스포트. 다다다다다다 와, 와, 와, 와. 막판 스포트. 우와. 쪼만한 거 하나 잡았다. 아들, 너무 쉽게 감기지? 너무 쉽게 감 어? 이러이려이리저이 저. 어,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어? 뭐지? 얘 아빠가 아까 뜯긴 건 똑같은 건데. 됐어요. 요 와, 진짜 많이 잡으셨다. 사장님, 네? 몇마리나 잡으셨어요? 잡았어요. 한아 있어요? 한, 한 50마리 돼요? 안 아, 돼요. 100마리? 네. 사장님, 다다다한번 해보실래요? 어? 사장님 한번 해보실래요? <목소리도> 아, 야, 초리대가막 떨리네요. 사장님 말고 엉켜가지고 <웃음> 어쩐지 <웃음> 왜왜 후두두두가나 그랬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어처, 이거 뭐 이래? <웃음> 야, 이거 진짜릴일 너, 아 진짜 우리 아들 오늘 고생했구나. 너 <웃음> 자체가 대단하지 않오 대단해 아 아빠가 이일 버릴게 <웃음> 이건 수리해도 못 쓴다 이거 헌태야 우리 앞에 앉아서 갈까? 아빠 짐 정리할 때좀 도와줘 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출조점은 북동항과 신월항 그 중간쯤에 신월 방파제 있는 곳 거기서 출항을 했으니까 오늘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꽝조사라서 실력도 일천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 막뭐두 자릿수 이상 이십수 막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다섯마리 잡았어요 아들내미도 다섯마리 잡고 아, 네. 머리털라고 처음 한 녀석한테 아 오늘 모욕을 당했어 아빠 나 무너 한마리 주고 사진 찍은 아니야 이, 이거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자 간다, 간아 응.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한 녀석은 좀 작긴 작은데, 아, 그래도 좀 아, 처음이니까 여섯 마린 살려주고, 네 마린 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아, 네. 셋, 넷. 아, 네. 네. 네. 됐어. 좀 살려주자. 자, 잘 올라갑니다. 뭐요? 오 짜시드 왜안 나가? 왜 뭔데? 안 나가? 오 어. 나왔어. 됐어. 제 기준에는 저네 마리 중에 두 마리는 방생인데 첫 출조니까 아들레미까지 같이 왔는데 그럴 수 없죠. 여수 폭스 피싱에 레드폭스 큰 선했는데 포인트 찾아서 열심히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물통 여수의 남해권 선사가 서비스 좋은 서해권선사처럼 물통이 있습니다. 잡은 조감을 죽지 않게 산소 공급 계속 해주시냐고 물을 자주 틀어주십니다. 이동하실 때마다. 장화 꼭 신고 오시고 조감을 살려가기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어, 정말 좋은 선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정리 좀 해야 되겠어요.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있지 당 여기 무차고 온거 보는데